안녕하세요. 전자엘기미 입니다. 네 오늘은 현관 타일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먼저 온장이 다 시공 돼 있었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은 한발을 재단해서 시공하는 거예요. 어, 타일이 커팅기로 재단이 되지 않아서 다 그라인더로 선 재단을 해 놨고요. 코너비드 서 부터 다 재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어, 스테인리스 코너 위드를 사용을 하는데 어, 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음, 속 안에 빈 공간을 접착제로 다 채워서 나중에 밟혀도 구겨짐이 없게끔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은다 미리 선재단을 다 했고 접착제도 다 준비해 놨어요. 그러니까 재단을 하면서 하면 접착제가 이렇게 굳고 하니까 미리 선 재단하고 그다음 타일링을 시작하게 됩니다. 어, 보통은 그냥 대부분 바닥에만 발라서 접착제를 발라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어, 타일 뒷 뒷면에 배면 처리를 하고 백 버터링이라고 하죠. 배면 처리를 하고 바닥에는 스킨코트를 하고 요거 시공을 했습니다. 자 지금 시공하는 첫 장이 되게 중요해요. 그 기존에 있던 타일들이 잘 시공되어 있어도 그 다음날 한 발을 재단을 할때요첫 어, 장을 딱 넣는 라인이 계산이 정확해야지 그 다음 장사부터 밀리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이첫 장을 잘 붙여야 됩니다. 주변 정리 정돈을 잘 해야 되고 어 특이 사항으로는 요 타일이 어 샌드페이퍼 사포라고 하죠. 그거에 한 120방? <웃음> 그 정도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접착제가 묻거나 하면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스펀지로 여부를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 주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지 나중에 어 줄눈 작업할 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이 깔끔하려면 잘 닦아 줘야 돼요 자 제가 붙이는 바닥의 노하우는 이렇습니다 먼저 바닥의 바탕면을 고른지 먼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흑선으로 면을 잡아주고 이렇게 살짝 눌러봅니다 그랬을 때 단차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왼쪽 오른쪽 아래면에 이렇게 보면은 그 면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눌러보면은 살짝 눌러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부분은 이제 접착제가 알맞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 옆으로 보면은 흑손이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. 저긴 조금 부족한다고 보면 되죠? 근데 저 정도도 뭐 7, 80%만 차 있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모서리가 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잘 채워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. 자, 보충을 해줬죠. 접착제를 눌러봅니다. 자 비벼 봐서 역시 단차가 조금 있다 생각하면은 또 같은 방법을 해서 들어줘야돼요 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근데도 부족하죠? 이러면은 접착제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내딱 보이는 부분에 접착제를 더 추가를 시켜서 면을 잡아줘야 됩니다 단차를 잡아주고 부족한 부분 자 이렇게 추가로 부족한 부분만 꼭 채워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부분은 또 덜어내야 되는 거고 자 덮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단차가 잘 맞았어요 자 그러면 접착제가 얼마나 잘 고르게 퍼졌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찐득찐득한 부분이 고르게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예. 정도만 돼도 이렇게 예, 하시면은 바닥은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<웃음> 저는 그렇게 배웠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 음, 해외 유튜브를 봐도 다들 이렇게 시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벽면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오염됐던 부분들도 스펀지를 다 깨끗하게 닦아주면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다 같은 네,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줄눈 사이사이에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접착제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게 추후에 매진될 때 정말 아주 중요하죠 선 재단을 해서 시공을 하면 접착제가 정말 이제 말랑말랑하고 뭐랄까 작업하기에 되게 좋아요. 근데 이 선재, 그 재단을 하면서 시공을 하면은 그런 게 조금 접착제가 굳어지니까. 근데 그 안에 대부분 다 시공은 해요. 이 같은 타일은 커팅기로 어, 재단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타일이 정말 잘 재단이 되고 좋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자, 작업이 끝난 자리는 모두 다 정리정돈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, 깔끔하게 잘 끝났죠? 그리고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타일인데 유럽에서 온 타일들이 사이즈가 대부분 잘 안맞아요 그리고 타일이 네모나게 반듯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도 넓고 오차범위가 커요 한 2mm 이 정도 커서 줄눈 간격을좀 넓게 잡아주는 것이 또 요령이라고 하면 요령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, 현관 바닥 타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,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의 노하우고 뭐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<웃음> 자 영상은 여기까지 이구요 어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.